스타타가토소니삼스타다바드라마바공미람다라니나마사르바부타보디사드베바나모사타나삼야삼보타보디나무사스라바가삼가나무나모로케아르완타나무나모스로타간나무나모스코로타가미나무나모하나가미나무나모로케삼야가타나무삼야프라나무나모나나나무바가바대라수라세나 <목소리> 푸라바라나라자야 타타가타야하르아테 삼야삼보타야나무바가바테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하르아테 삼야삼보타야나무바가바테아수바야 타타가타야하르아테 삼야삼보타야나무바가바테바이사이자구루바이두라푸라바라자야 타타가타야하르아테 삼야삼보타야 나무 바가바테 산보수비 타사레 헨드라라자야 타타가타야 하르아테 삼매삼보다야 나무 바가바테 사카모나에 타타가타야 하르아테 삼매삼보다야 나무 바가바테 라투나 구수마 캐투라자야 타타가타야 하르아테 삼매삼보다야 나무 바가바테 타타가타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파두마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바두라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마니쿠라야 나무 바가바테 가루자쿠라야, 나무 대바루시나, 나무시타비라다라나나무시타비라다라루시나사파노구라사마르타남나무보라흐만에 나무인드라야, 나무바가바테 구두라야, 우마파티사예야야 나무나라야나야락사미사예야야, 밤사마와무두라나마서꾸르타야. 나무 마, 카라야, 털레 보라, 나가라, 비드라, 파나, 카라야, 아디, 묵토, 가스, 마사나, 바지니, 마투르, 가나. 나마, 소쿠르, 타야, 예, 오 나마, 소쿠르, 도바, 이만, 바, 가, 바, 타 스, 따, 도, 가, 도, 순 이삼, 시, 타, 타, 파드, 람. 나마, 파라, 지, 타, 보라, 통, 기, 람, 사르, 바, 데, 바, 나마, 소쿠르, 탄 사르, 바, 데, 데, 바, 포지, 탄 사르, 바, 데, 데, 스, 타, 파리, 파리, 탄 사르, 바, 부, 타, 그라, 니, 그라, 아카림. 아라비다 체다나 카린 푸나타나 사트바나 다마칸 도수타나 니바라니 아카라모로토 보라사나나 카린 사르바반다나 모사나 카린 사르바 도수타 도수 바푸나니 바라니 차두라시티난 거라와 사스라난 디르반사나 카린 아스타빈사티남 나사트라난 보라사다나 카린 아스타나마하그라한 디르반사나 카린. 사르바사투르니바라니구란두수바꾸나남차나사니비사사소투라구니우다카우투라니 아파라지타구라마, 차나마디부타마태자마 스베탄즈바라마, 바라서리야판다라바시니. 아라타라부르고진채바잔바저라마레티비수로딴파드마크만바저라지우바차마라채바파라지타바저라단디비사라차 산타바이레아포지타사이미로파마스베타아라타라마바라파라바조라상카라체바바조라꼬마리쿠란다리바조라하스타자마비다타차감차나마리카쿠순바라타나체바바이로차나쿠다로쿠수이사피주로바마나차 바주라 카나카 부라바 로차나 바주라 툰데짜 서베타차카 마락사 사시 부라바 이테떼 모두라 가나사 로베라상쿠로반드마 마상 호흡 네시가나 부라사사 타타또와또 순이사 호흡 보름 잠바나 호흡 보름 사담바나 호흡 보름 보아나 호흡 보름 마타나 호흡보름바라비다삼바사나카라호흡보름사르바두수타나스탐바나카나호흡보란사르바야사나사사그라하는비드반사나카라호흡보론차두라시티난그라사스라는비나사나카나호흡보롱아스타빈사티남나사드라나부라사다나카라호흡보롱아스타나마그라하는비드반사나카라 락사나사마, 암바가반, 스다도가 도순이사마, 부라퉁기레마 사스라부대사, 스라지르사이. 보티사다사 스레네테레, 아뱀다드바리타나타나카, 마하바주루다라투루, 부바나만다라우음수바시토로바바드마마라잡아야 조라바야, 아우니바야, 우다카바야, 비사바야. 사서 털어봐야, 파라, 차크라바야 도로 비사바야 아사니바야, 카라모르토바야, 다라니보미 캄바바야, 우루카파타바야, 라자단다바야, 나가바야, 비두바야 수프라니바야, 약사그라, 라사사그라, 보레타그라, 비사차그라, 부타그라, 군반다그라, 부타나, 그라가, 카타부타나, 그라가, 스칸다, 그라 아파스마라, 그라가, 엄마다, 그라가, 차야, 그라 레바티, 그라함. 우자, 하리냐, 가르바, 하리냐, 자다 하리냐, 지비타, 하리냐, 루디라, 하리냐, 바사, 하리냐, 맘사, 하리냐, 메다, 하리냐, 마자, 하리냐, 반다, 하리냐, 아수, 하리냐, 지차 하리냐. 해삼사로, 배삼사로 바, 그라하나, 비담친다 야미, 키라야미 하리보라자카 <뭐라> 구루담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다카다키니, 구루담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마, 파수바찌루두라 구루담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파트바가로다사에야, 구루담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마, 카라마두루가나 구루담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카파리가 구루담 비담 진다야미 키라야미 자야카라 마두카라 사르바르타사다나 구루단 비담 진다야미 키라야미 사투르 바기니구루담 비담 진다야미 키라야미 오른길레디가난데해스 바라가나 바디사에야 구루담 비담 진다야미 키라야미 나그나 스나마나구루담 비담 진다야미 키라야미 가루한다, 구루단비, 담친다, 야미, 기라야미. 비타라가, 구루단비, 담친다, 야미, 기라야미. 바주라바니 구루단비, 담친다, 야미, 기라야미. 구라호마 구루단, 우도라, 구루단, 나라야나, 구루단비, 담친다, 야미, 기라야미. 바주라바니 구야카디바디, 구루단비, 담친다, 야미, 기라야미. 낙사, 낙사, 만바가바 반시, 따다, 받으라, 나모소 토템. 아시타나라르가 보라바수부다비가시타다바르레 저바라저바라다카다카비다카비다카다라다라비다라비다라친다친다빈다빈다훈문파트바트스바헤예파트. 아모가야파트아보라디하타야파트바라보라다야파트 아수라비드라파카야파트사르바데베바파트사르바나게바파트사르바약세바파트사르바락세사바파트. 사르바, 가르데바 파트, 사르바, 간다르, 데바 파트, 사르바, 아스레, 바, 파트. 사르바, 긴다레, 바, 파트, 사르바, 마오라, 게바 파트, 사르바, 부테바, 파트, 사르바, 피사체, 바, 파트. 사르바, 군반, 데바 파트, 사르바, 부탄, 에바, 파트, 사르바, 카타, 부탄, 에바, 파트. 사르바, 두루랑, 이때바, 파트, 사르바, 도수, 브레시, 때바, 파트, 사르바, 저바레바, 파트. 사르바 파스마레바 파트 사르바 쓰라마네바 파트 사르바 티리드케바 파트 사르바 운반대바 파트 사르바 비닷차레바 파트 자야카라 마루카라 사르바르 다사다 케비오 비닷차레바 파트 차투르바 기니바 파트 바주라 고마리 쿠란다리 비다라 제바 파트마 부라 둥기레바 파트 바주라 상카라야 부라 둥기라라다야 마카라야마 두르가나나마소쿠르타야바도인더라야바더보라허미니야바트로도라야바더비서나비야바더비서네비야바더보라허미야바트아우니야바트마카리야바더로도리야바트카라단디야바트아인드리야바트마트리야바더차문디야바트카라라트리야바더카바리야바더아디목토가스마사나바세니야바트 <Divulgen> <Model explained> <아무> 에케치테사트바마마 도시타지타 파파지타 로두라지타 비르바이사지타 하마이트라지타 우두바다한디기라한디만트라한디자판디주한디우자라 가르바라 우르데라하라 맘사하라 메다하라 마자하라 바사하라 차타라지비타라 마라하라 바라하라 간다하라 포수파하라 파라하라 사사하라 파파지타 도시타지타 대박그라 나가그라 약사그라 라사사그라 아수라그라, 가로나그라, 아킨다라그라, 마오라가그라, 부레다그라 기사짜그라. 부타그라, 부탄나그라가다부탄나그라 군반다그라, 스칸다그라, 우마다그라 차야그라, 바스마라그라, 다카다키니그라, 레바티그라, 자미카그라, 사쿠니그라. 란디카그라, 란디카그라, 칸다바니그라. 즈바라에카이카 드바이티야카 트레디야카 차투르다카 니타 즈바라 비자마 즈바라 바티카 바에티카 a 레스미카산디파티카사르바 즈바라 시로루티 아르다바베다카 아로차가 악지로감 무카루감 흐르도로감 카로나수란단다수란호로다야수란마르마수란파라수바수란보로 a 타수란우다라수란 하티수란파수티수란우루수란장가수란하수파수란바다수란 사르방가 부라둥가수람 부타베타다다카다키니 주바라다 두루간두게리 바로 타바이사로 바로 하링가 소사드라사가람 비사요가 고니 우다카 마라베라 칸타라 카라모루투터라이모가 두라이라다카 보루소지가사르바라고나신나 바그라리사 타라리사 참마라지비래 태삼, 사로배 산시, 다다, 바드라, 마, 바드로, 우순이삼, 마, 보라, 둥기람, 야, 바드, 바다, 사, 요자, 나, 반, 타레 나, 사마, 반, 당, 카로미, 디사, 반, 당, 카로미, 바라비, 다, 반, 당, 카로미, 태조, 반, 당, 카로미, 하수 다, 반, 당, 카로미, 바 다, 반, 당, 카로미, 사로 반, 가, 보라, 둥, 가, 반, 당, 카로미, 바다타오호마 아래 아나래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이라 바즈라 바니 바두훔 보름 바트스바 나무스타다 가타야 수가타야 르 아떼 삼야 삼부타야 시담 두반트라바다스바 상례 현전 청정중 풍속 능엄 비밀준 회양삼모 충룡천 수 가람 재성준 삼도팔란 구리고 사흥삼류 진처무 국계 안녕 평역소풍조 우수 미날람 대중훈수 희승진 십지 돈초 문안산 삼문 청정 절비우 단신 기위 증복해, 시방 삼세, 일체불, 재존 보살, 마살, 마반냥, 바라미